야 일단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거 숨바꼭질도 해볼건데 술래잡기도 해볼건데요 이거 그냥 시민들은 똑같이 일을 해주면 되는데 술래 피해가면서 해주면 돼요 술래는 바로 그냥 감올거야 그냥 막 잡아먹으면 돼요 근데 일을 네. 안해도 돼요 일을 하면 타이머가 줄어드는 거라서 필수는 아닌데 이제 음. 생존 시간이 좀 줄어들어 그러니까 좀살 확률이 올라간다 이거지 한번 가볼게요 고! 마이크 또 끄면 돼? 이건 그냥 켜서 해! 그냥 켜서 해! 마이크 켜도세요아 이거 또 빗소리야! 참고로 시민 여러분들은 벤트에 3초뿐만 숨을 수 있습니다. 여기야! 어? 미쳐!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 왜? 오른쪽 위... 빗소리 오른쪽 위에서 내려가는 중... 어디있어? 거긴데? 실시간 브리핑을 해준다고? 어디있어? 어 살려주세요! 제 위치 알려드릴게요! 야, 아, 아, 아, 아, 아, 나, 아, 비어난, 아! 미안해 e 아, w 미안해 미안해. e 아 t genius, not in the g 있어? o d y s s e 나 o 나 y s s e y 는 거야 도대체? <웃음> <웃음> 어디 d 어어디 e y o d y s s d y d y s s e y o d y s s 아 말하자마자. 뭐 여기 있어소리 <웃음> <위점이> 위로 올라감. <웃음> 세명 남음. 세명 남음. 어, 이거 닉네임이 안보여얘 닉네임이 <웃음> 보이면 못 숨어서 이건 일부러 <웃음> 없어. 오! 자, 46초간 생존하면 이제 시민 승리입니다. 이 브리핑 해 줘도 되나요, 혹시? 약간은 흰색 도 보라색 도망쳐! 저 투디 어디있냐? 우리 밑으로 내려가는 중 어디인지 어? 모르겠는데? 오! 어! 죄송합니다! 행이다 다행이다 살수 있다 이거! 이거 살수 있겠다! 야, 이 야이! 멍청! 안돼! 안돼! 나 잡아 바로 가3 2 1예예와 투디 요즘에 좀 이미지 메이킹 다시 하나? 아피트윈이로스트에서도 그러더니 게임 잘해 뭐야 어, 어이, 요즘에 막 폼이 올라오고 있어 어 요즘에 아 2D 폼 아, 미쳤다 아, 어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되게 그뭐 되게 멋있는 척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 멋있는 척 제가요 내가 죽어서 갔어 죽어서 갔는데 한 그게 2D 님팀 있는 그 하우스였나봐요 2D 님이 누구한테 죽었냐고 가서 그, 어 죽여주고 온다고 복수해 주면서 와와그 고개 달고 받아 이거 뭐지? 시이긴의 팀이었는데 이거 팀 색깔이 그런 건가? 어? 본새 <웃음> 게임 잘 하시는 거 같아 네, 팀 여미세입니다 아 나, 나, 맞아 팀명 <웃음> 팀, 팀 여미세예요 네. 아 팀명 여미세였어? <웃음> 네 <웃음> 저거 나 이거 에어쉽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에어쉽네네쉿나다 허어 도망쳐 여미님 염빈이 저... 시... 가만히 있을게요 죽여주세요 시익님 죽기 전까지 우린 안전합니다 <웃음> 가만히 있을게요 뭐야 어, 나저 사람 나뚫리 그냥 아니 아니 <웃음> 어우 소리 뭐야 염빈 출발 염빈저 함교에요 염빈 제가 가고 있어요 염빈이 오지마 <웃음> 아니, 아니요 어나 설레 아닌데? 갑자기 <웃음> 깜짝이야 아나나나 염빈이 염빈 어, 이제 우리 죽을 아니, 수 근데 있다 시애이왜 죽었는데 좋아해? 연빈님한테 죽어도 좋다뭐 이런거야? 커블이잖아요 어, 또 저만 따라오셨네 아 약간 내가 첫번째다 이런거지 그쵸 진짜 레전드네 나빈이 거기 안돼요! 어디서, 어디서 어 죽었어? 죽었어? 어디야? 말이야, 어디야? 아니야 나 무서워 이런거 하지마 나 다른게 이거 하지 안 안하면 안돼 나이런 무서워 <웃음> <왜>? <웃음> <웃음> 나 진짜 궁극게잉같은 <군복이> 웃단 <웃음> 말이야 나른님 나른님 나른님 나른님 나른 나른님 야저저야야야야야야야야무야야야야야야야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돌아가셨나요 죽었다 끝? 아 그럼요. <웃음> <죽었다는 뜻>? 아, <웃음> 아, 아 그렇구. 나 아. 그러면 마우스 움직이시면은 그 마우스 방향으로 손전등이 비춰져. <웃음> 돌아가셨나요? 개웃기네 <웃음> 아니 왜요? <웃음> <웃음> 됐다. 됐다. 야 많이 살았어. 많이 살았어. 이제 나 위치... 했다. 어? 위치가 우리 심장박동 소리가 제한테 들려. 이제 살아 있으면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빨간색 점이 뜨는데 연비 누나가 그걸 볼 수가 있어. 요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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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머네 어. 아, 이거 너무 무서워 나 이거 공부케임 같은요나 너무 놀라, 놀라거든? 아아아거 아, 아, 아, 아, 제대로 갯 봐야겠다 갯밖게 무조건 숨을게요 저번에 저거 다잠깐만나 이거 뭐 하고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 잠만잠깐에 에이징 커버 으아아 저정도면 뭐 싼거 아니에요 <웃음> 아직 지렸는데 사주경계 모드 왜아무도 없지 대왜 <웃음> <나 개맹이 지하철수, 웃음> <힘들어. 웃음> 어, 아니 저혼자게 너무 무서운데 다들 어디알도 없지? 우리 아무도 안 죽고 끝낼 수도 있겠는데? 왜왜 아니야 왜지? 야, 왜, 진, 왜, 대기, 야 대기, 대기, 아, 아, 세우는 게 아, 아니지 아, 라야 근데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안 만나지? 야 진짜. 아 그렇지. 심장박동 소리. 심장박. 아, 아니 어? 어디어어디 죽었어요 알람이님? 운운운 어디 어디, 계세요? <웃음> 어디? 아, 네. 어. <웃음> 어제는 나 나은 얘인데 바로 죽어버리셨는데? 아니 어제는 나나 두노 스나 아니 나오면 스물하고 있었는 게 뭐야? 나오면 스물야 저기 위에 서있었는데 어디서 죽었어? 왜문 밖에서 뭐 죽어? 아 이게 이렇게 많이 살아는 이렇게 많이 살면 안 되는데? 와 삼킬 진짜 야. 못한다. 아니 아, 이렇게? 너기야, 어 그래? <웃음> <웃음> 진짜? 어, 진짜, <웃음> 못한다. <웃음> 진짜 못한다. 와 솔래 직접 해보니까 이거 어려운데? 나 지난번에 어떻게 그렇죠. 잘했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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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태국 태 야. 태국 다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잠깐만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이 앞에 태민이국민국 태국 태국 태국 태가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이요 오케이. 아, 근데 좀 그러네요. <웃음> <웃음> 이거 딱그세분만 남기면은 하렘 완성? 아, 뭔 <웃음> 소리 하는 <웃음> 거 <거야. 웃음> <와>. 미친 <웃음> 어. 소리 하고 있어. 식당, 식당. 아이 미왜 어, 그런 말을 아니 야. 리네 시기가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어? 나리님! 오빠라고 하면 살려드린? 그래, 오빠라고, 오빠라고 하면 살려드린? 잠깐! 대깐 그냥 멈춰봐봐 잠깐! 대케 오빠라고 하면 살려드린? 오빠라고 하면 살려드린? 오빠? 가! 이오빠이오빠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그냥 있갔노. 오빠라고 한번 해! 아 진짜 나와! 따 연비님! 오빠라고 하면 살려드린? 네 옆에 없잖아. 아 그래도 씨 하늘. 아. 아, 아, 아, э 아, 어, 아 아니, 오빠라고 해. 오빠. 아아아벤 아, 아, 아, 아, 아, 혹시 빈 님도 오빠라고 하면 살려 주나요? 아 그럼요. 어... 오... 오빠! 오빠! 아아아 아, 아 바로, 바로 죽일게요. 아 네. 아오빠별데요 오빠! 빈 관리실 빈 관리실. 오빠! 스 레전드다 진짜. 오빠! 아나요 도망쳐. 아이다 아, 와... 아... 어, 마지막, 함께 갔습니다. 아, 뭘까? <웃음> <웃음> 어딜 마지막... 가? <웃음> 마지막에, 어, 나리님과 함께. 죽음면 되겠네요. 죽어도 이상해. 오빠 <웃음> 오빠라고요? 도 이거 아니 아아 아. 설렜다 아, 아, 아, 네. 방금 방금 시 설렜다? 두군 했다 누군. 저번 컨셉 아닌 것 같아. <웃음> 컨셉이지. <웃음> 컨셉, 컨셉, 컨셉, 컨셉 약간 현실에서 아, 만나기도 무서운 타입이야. 아 무슨 소리세요? <웃음> 원래 시기는 <웃음> 그런 혐오감을 먹고 살아. <웃음> <목소리> 음 맛있다. <웃음> 음 맛있다. <웃음> 음 맛있다. <웃음> 어, 맛있다. <목소리> 재밌게 아무튼 숨바꼭질까지 해봤고요.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멤버 좋네요. 네, 어, 야무졌는데요. 야무지다. 어, 야무지다 멤버. 제가 그리고 또 마인크래프트 스트리머 서버 같은 것도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